자 어쨌든 이어가죠 다음 소식입니다 음, 독일의 9유로 티켓입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독일에서 9유로짜리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9유로 티켓 자 이거는 뭐냐면 고속절도 같은 걸 제외하고는 예,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9유로만 내면 무제한으로 9유로면 지금 한만한2 0 0 0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9유로를 내고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어, 대중교통 패스입니다 한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가 지금 아주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잘 팔린다고 해요. 대중교통 무제한 한달 쿠폰인 거죠. 일종의. 6월 한달 동안에만 2,100만 장이 나갔는데요. 어, 독일의 총 인구가 8,2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 쿠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연간 쿠폰이 또 따로 있어요. 연, 1년 동안 꾸준히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연간 쿠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미국 독일, 어,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쿠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제한 한달 쿠폰은 임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임시로 만들었냐? 독일의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어 물가 상승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됐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예 이것 때문에 돈을 무제하게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됐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 침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미국에서 빅스텝 돈을 자꾸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돈이 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풀리고 그래야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막 굴러가고 그러면서 막 제품도 많이 팔리고 막 사람들도 돈을 막 쓰고 돌아다니고 도 서비스에도 돈을 많이 지불하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고 어 대신 이제 너무 이렇게 되면 돈값이 은값이 되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럼 돈값이 은값이 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가 막 너무 올라가고 막 그래서 또 난리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그걸 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죠 풀었던 어,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돈이 이제 없어져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경제 침체가 오는데 경제 침체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게 디플레이션까지 갔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해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 왜왜왜 물가 상승 이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쟁이죠. 어 전쟁으로 지금 유가라든지 유가부터 해가지고 뭐 식료품 가격들 이런 것들이 쭉쭉 올라갔어요. 음.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경제상으로는 경제 침체로 가고 있는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예, 네. 그니까 원래 경제 침체 쪽으로, 그니까이 풀었던 돈을 회수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상태가 되면 그래도 물가는 좀 안정이 돼야 맞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이지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씨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지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더 회수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회수를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회수를 돈을 하게 되면 이제 충격과 공포 예. 네. 야, 이렇게까지? 그러면 돈이 없는데? 아, 그러면 우리 못 사는데? 물건을 못 사니까? 어, 물건을 못 사면 뭐 생산도 많이 못 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줄고 뭐 이러면서 물류 비용도 증가되고 또 식료품이나 육, 뭐 휘발유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도 어,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크게 물가가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소득은 낮아진데. 낮은데. 어, 뭐 수, 소득이 더 늘어날 구석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커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은 크고 소득은 줄고 돈도 안 돌고 이럴 때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 그러면 일단 대중교통, 어,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풀자. 예. 이거 저렴하게 하자. 그러면 일단 교통비가 꽤클 텐데 교통비가 줄죠. 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독일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왜냐면 어쨌든 이게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물가 올라감 그 다음에 빅스텝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돈이 안돔 그러니까 돈이 없음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다들 너무 힘듦 그러면 소득을 줄임 그러면 경제침체 버커짐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교통을 풀어줌, 교통으로 어 교통싸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는데 올라도 교통은 싸짐 많이 돌아다님, 그죠? 교통이 싸지니까 많이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자, 겨, 많이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돈이 없어도 소비를 조금 더 하게 됨. 예. 네.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소비를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근데 교통비도 비싸요. 그러면 아, 뭘 가냐? 그냥 아, 소득을 줄임이 아니죠. 소비를 줄임. 죄송해요. 에이, 뭐 내가 물가도 올라가고 돈도 없는데 교통비도 비싸니까 내가 옛날에는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썼는데 지금은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을 쓰면 어, 그게 한 60만 원 정도는 써야 옛날만큼 쓰는 거니까 옛날에 이제 40만 원남 옛날에 50만 원 남던 거 이제 40만 원 남잖아요. 아 씨. 내가 대출 받은 것도 갚고 해야 되니까 덜 쓰자. 애를 몰랬다. 덜 쓰자. 그래. 줄여. 그래서 옛날에 50만 원 쓰던 거 이제는 또한 50만 원, 한 40만 원까지 더 줄여. 그럼 막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교통을 싸게 하니까 일단 가죠 가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50만원 쓰던 거 이제 40만원으로 물가 올랐는데 더 줄여 막 동염해 그래서 40만원만 쓰자 하던 거를 그래도 어디 가게 되면 그래도 내가 한 50만원까지 썼으니까 한 50만원 쓸까 한 55만원 네. 뭐 약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네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통 쪽에 예 네. 교통 쪽에 바로 적자가 어, 증가하겠죠. 그래서 독일 정부 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방안이다. 네, 일시적인 방안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하면 할수록 교통 쪽에 적자가 누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이걸 하면 좋긴 한데 한국은 이미 교통비가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이러한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보고 하면 좋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국은 이미 교통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단순 교통비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이제 유류세를 좀 낮추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할,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침체가 오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소득 아, 소비를 증가시켜야 경제에, 에, 경제가 너무 나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경, 이게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결국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데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니까 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결국, 어,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돈 쓰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좀 어렵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근데 지금 한국은 제가 봤을때 그냥 놔둬도 돈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자산 가격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 문재인 대통령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던 시기에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자산 증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좀 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소득이 막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물가가 올라간 거지 물가는 물론 물가가 올라오면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소득 증가된 것만큼 물가가 올라가도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증가가 됐고 자산 상승하신 분들은 자산 가격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상승 폭은 어느 정도는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그 시절에 잘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도 조금 버틸 만한 여력은 있어요. 이게 계속 길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겠지만, 어, 저는 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안에 이제 조금 빅스텝 같은 게 끝나고, 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잡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끝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때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분 좋게 소비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보는데 어, 그때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사실 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이. 네. 이거는 정말 다행인 거죠. 오히려. 네. 만약에 그때 자산가격 안 올라가고 어 그리고 소득 증가 안 시켜놨으면 어, 지금 자산가격이 그래도 안 올라갔었으면 싼 거니까 싼 대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올라갔으면 싼 가격에서 내려갔겠죠. 더 에이, 그리고 소득 안 올라갔으니까 더 내려갔겠죠. 이번, 이번 기회를 음,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예요. 보통 있는 분들이 이게 기회인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때 최대한 어, 소득도 높여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자산가격 저렴할 때막 상속도 하고 막 불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막더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워렌 버핏은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웃고 있죠 신나죠 왜? 자산가격이 낮춰지고 저렴해지니까 막 사잖아요 오, 지금 살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3년 동안 묵혀두면 뭐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없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기의 순간은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산이나, 그 다음에, 어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증가시켜 놨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고통을 받으실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있는 분들이야 어쨌든 있으니까 별 상관없을 테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독일은 그러하답니다 독일 머리 잘 썼죠 한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후가 정말 걱정이거든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기존의 체력으로 버틴다 하더, 한,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한 1년 어 정도 지나고 나면 결국엔 한계가 올 거라고 봅니다. 어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독일 이야기 해봤고요. IMF 때도 있는 사람들은 돈더 벌었죠. IMF 때 있는 사람들 돈 무지하게 벌었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바닥으로 갔잖아요, 주식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해요. 어 조정이 좀더길 겁니다. 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뿌렸던 거 회수해야 되니까. 참고로 뿌렸던 거 회수하면서 거품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거품이 터지는 건 누구 거품이 제일 많이 터지게 해요? 네, 없는 분들의 거품이 제일 많이 터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분들의 거품이 다 터지고 나면 다시 네, 네, 다시 버블을 시킬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아, 원칙이에요. 원칙.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에 관심을 갖고 봐왔던 시간 동안 이거를 벗어난 적은 없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IMF 때 기억나시죠? 그때 없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죠? 금 모으기에서 금 싸라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다 내면서까지 그렇게 했죠? 잘 기억해보시면,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에 경매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겨우겨우 집 사신 분들. 예, 네, 그때 경매 나와가지고 막다 팔리고, 막 반값에 막 경매, 그때 있는 사람들은 막 경매로 막 저렴한 거 부동산 다 사고 그때 그리고 막 기업 회장님들 어유 막 자녀들한테 상속 다 하고 주식 왜냐면 싸니까 쌀때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줄잖아요. 음막 상속 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 그분들은 재산 뻥튀기 뻥뻥튀기튀기 예 네, 그렇게 됐죠. 빈부격차가 커졌잖아요. 위기 때마다 커졌다니까요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는 안 그랬어요? 마, 매찬가지였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미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없는 분들 서브프라임이라는 게말 그대로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그때 미국 상황은 너무 잘 되니까 상황이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야이 정도면 우리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돈 빌려줘도 아무 문제 없겠다고 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서 신용도 낮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준 거죠 예, 네.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게 한 거예요 결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힘들었죠? 예, 네. 없으신 분들, 서브프라임 네. 신용도 낮으신 분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그때 터졌잖아요 그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금융, 월가 있죠?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쳐 드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Occupy Wall s 였나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라는 운동이 그때 나온 거예요. 왜냐면이 난리가 났는데 월스트리트에 막 투자 상품 그 서브프라임으로 막 파생상품 만들어서 겁나 팔았거든요. 그 그거 가지고 터지고 난리 나서 막 사람들 막다 나앉고 막 거기 막 급식소 줄서 가지고 배급 받아서 밥 먹고 텐트에서 살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어쨌든 그 난리가 났으면 조금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 지원금 받아가, 나라에서 막 지원금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가지고 보너스 받았다니까요. 예. 네. 아이, 불을 늘렸어요. 그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있는 일입니다. 지금 위기처럼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에 버티면 괜찮으실 거예요. 버티면. 네, 버티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손에 안볼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복구할 테니까 없으신 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행인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소득과 예, 그 다음에 자산 증식이 컸다 그거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자 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